옥상 축약 7, 8kg짜리. 이건 얼마씩의, 얼마씩이에요? 공백한 네,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1월 10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수산이고요. 오늘도 활전갱이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키로에 3만원. 어,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요. 한 마리가 한 600g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입고가 됩니다. 1마리짜리 6만원. 이거 6만원. 어, 이거는 11만원. 이게 싸게 치는 거야. 이게 보통 조그한 박스에 그두마리짜리세마리짜리2가 사이즈인데. 골뱅이는 2만 7천원. 17천원. 타이렌 박스에 6만 송가리넣도 8만원 8만원? 가격 괜찮네 아구아는 18,000원 18 똑같은거죠? 저거랑 금때는 네, 네, 네. 25,000원 버리죠 은희 대금 14,000원 13,000원 1 3 13,000원 3 0 0원 너무 비해가지고 아, 어. 종은는흥미롭 버렸습니다 네, 다음은 비육, 씨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대하 자연산 요새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란지노, 요거 굉장히 맛있는 지중해 농어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그런 생선이고요. 줄삼치도 요즘 가끔 나오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꼬치고기 이거 두 마리 만원이면 사실 비싼 편이에요. 아주 쌀 때는 천원, 이천원 하는 그런 고기거든요. 그리고 대포 오징어 요게 이제 가끔 요새 좀 들어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아귀가 이제 키로 2만원 이고요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이제 아귀 간 이라던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런 음, 여름에는 못 봤던 그런 수산물들이 있습니다 연어필레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 몸통이든 꼬리든 상관없이 예, 똑같이 키로 35,000원 이고요 오늘 이제 말주치하고 감성돔이 이제 있었는데 자연산 감성돔도 꽤 많이 보였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겨울이 갈수록 아주 맛이 좋아지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붕장어를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농원인데 자연산 농원인데 한 5kg짜리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털개가 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크기나 선도별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마리당으로 판매를 합니다. 다음 찾은 곳은 비오번 신의 추산이에요. g 2 3kg 3만5 0원2 5 0 0원5 5 0원3 5 0원3 0 0 0원2만원 매지가 7천원 1 수박 아. 네. 그 다음에 완도광가 2kg 후반에서 3kg, 27,000원. 그 다음에 2kg 초반에서 6 25,000원. 주름 과연산, 95,000원. 호방어, 3kg 사이즈, 8,000원. 심아지, 35,000원. 삼송어 속자, 4,000원. 네. 그 다음에, 어... 요조코, 1방 6, 7kg 사이즈, 2만원. 옥상 축약 7,8킬로짜리 2만원 2만 2천원 어? 2만 2천원 전원 네,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상 이고요요거 이제 돌모너인데 한 1.5킬로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자연산 우럭인데 꽤 크죠? 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능성어가 요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산 양식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1kg 초중반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그 중량별로 가격이 좀 다른데, 예, 뭐 작은 거는 뭐 7천원짜리 8천원짜리도 있고 오늘 자연산 방어가 키로에 한 2만원 정도 했어요 일본산 방어도 한 2만원 2만, 2만 2천원 이 정도 사이에 예, 했었고요 축양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방어 가격이 이렇게 좀 초창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예전에 한 재작년에 방어 대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방어 가격이 예,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요 동해안에서 방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죠. 그리고 참돔은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고요. 그러니까 참돔, 광어 가격 변화가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농어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흑점졸 전갱이는 아주 소량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리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좀 저렴하게 들어온 부시리였고요. 요거는 이제 가성비 참돔이라 해 저렴한 참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발인데 조금 잘 자라죠. 어, 요거 이제 3마리 해갖고 35,000원 한꺼번에 이제 판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숭어, 가숭어, 보통 삼숭어라고 하죠. 어, 상관없이 키로 만원이었습니다. 또 무늬오징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장에.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거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피를 빼주는 게 중요해요. 워낙 피가 많은 생선이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에 페루 그 성게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7,000원에서 19,000원 요 사이에 100g 한 가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삼치가 조금 어, 오늘 물량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어도 요거 이제 횟감 청어고요. 어 그다음에 단새우. 단새우는 보통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한요 정도. 구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c 6 9오복상회로 왔습니다. 여기도 뭐 활어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도 제 이제 능성어가 있죠. 능성어 아주 고급진 맛입니다. 아주 맛이 괜찮아요. 이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지만 꼭 숙성을 해야지 맛이 올라오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중국산 농어 같은 경우는 정말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일본산 여기도 이제 2만원, 이렇게 어, 시세가 됐습니다. 네, 이제 화로 그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요, 넙치, 그 광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완도 등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보다는 제주 같은 경우 천원 정도 살짝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농어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돔도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 으로 왔습니다 어, 오늘 이제 물량표를 보게 되면 킹크랩이 조금 물량이 들어왔고 꽃게는 많이 없는데 털게가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털개 수율, 궁금하시죠? 어떤지. 저, 이건 어제 그 단톡방 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어, 바랍니다.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킹크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특별하게 변화가 어, 없어요. 어, 예년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요. 어, 대개는 뭐 지난주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가격은 비슷한 편입니다. 좀 달라졌다고 하는 건 이제 털개가 시작했다라는 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이나 뭐 대게든 선어를 구입하실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잘 만져보고 뭐 상태를 좀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2마이터는 5.1밖에 안 돼. 어디에 담아죠 얼마씩이에요? 하시게, 네, 킬로 삼만 원. 킬에 삼만 원. 네, 꽃게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수꽃게는 가격이 좀 내려온 거를 좀볼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암꽃게가 가격이 역전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꽃게가 별로 없네요. 네, 이제 소매점이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믿음수산은 이제 밴드에 매일 의 물량표와 그 가격이 올라오는데 새벽 현장에서 먼저 판매한 다음에 그 남은 물량이 공지에 올라옵니다. 여기 낮에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재고가 있는지 꼭 문의해보고 가시고요. 여기는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용 가능하세요. 5만 4천 6만 4천 원. 아, 이거 5만 5천 원. 요거는 5만원인데, 네. 1kg면 백0 나와. 네. 요거 다리 하나도, 이거는 4만원짜리. 4만원짜리. 대게는요? 요거는, 3만원짜리. 대게는 음. 네. 3만 네. 음. 지금 내가 시세로 할 건데, 요게 아들, 요먹 막, 요고 비싼 거고,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4만원짜리 있고, 4 4만 5천원짜리여가 어.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한5 k 로 나올걸? 아 4.2 나오네 4. 4. 4. 4. 네 이제 소매점 쪽에 또 한군데 대신 시월드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믿음수산하고 판매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다리가 다 달린거 정품은 5만 5천원 나오고요 다리가 하나 떨어지게때문 원, 살은 좋아요 1.5에서 1.3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게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A급인데 3만 5천원 정도 3만 5천원 예네 다리 정품 음... 그 다음에 이거 B급은 2만 8천원, 2만 5천원 아, 끝하고 이제 납차는 뭐 t 레랩은 오늘 A급밖에 없어요 여기 한 5만 5천대 나오고 다리 전시가요? 네. 뭐 A급은 뭐한7만원나와있요 아, 영업시간은 어느? 어느 새벽은 뭐2시켜 네. 오후 한 8주에 나님들도 엄청 좋아하게 구매 전북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경매장하고 동요 같이 문을 열고 또 같이 문을 닫습니다. 또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동영물산 시세는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보러 왔습니다. 먼저 이제 전복. 여기는 11미 정도 되는거. 34,000원에 판매를 했고요 대마 쪽에는 요새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살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 참소라고 홍가리비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낙지도 가격이 한참 뭐 비싸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래도 많이 안정세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섭도 가격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 말고 훨씬 더큰 섭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석화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대가 한이 정도로 굳혀져 있어요, 한 2만 2천 원 선. 그리고 이제 백생합, 요거는 이제 이렇게 회집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비스로 많이 주는 그런 저렴한 조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백합인데 위에 거는 좀큰 거예요. 큰게 이제 16,000원이고, 이제 작은 게 13,000원이고요. 이제 방각골은 보통 한 11,000원에서 12,000원, 13,000원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색깔로 이제 투명한 건 여수 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삼도 가격이 조금 이제 괜찮은 편, 지난주하고 비슷한 편이에요. 네, 멍게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수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왔어요 이건 진정종 맛발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작에 지금 5만원 보시면 됩니다 한 60마리, 7 0마들어있고요 요거는 400g짜리 열마리 물건이에요 요런거는 한작에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구요 얘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 450g짜리 물건인데요 이런거는한짝이 지금 요사이즈는 9만원 거는 500g짜리 10마리에요 요거 요 사이즈 같은게 1 0마리한짝이요 사이즈는 13만원 보시면 되고 오늘은 큰 사이즈로 네요 요거는 이제 6미짜리 나누는 거거든요 3마리가 지금 한짝이 8만원 6마리가 그러면은 이게 16만원까지 들어보시면 되고 이거좀 작은게 요사이즈예요 700g짜리 7마리 요런 같은 경우 한짝이 지금 15만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원 차이죠 여보 자크면은저 사이즈에요. 1그0 0이짜리 3마리 같은 경우는 10만원, 2마리는 75,000원, 세 마리 여기 한 짝이면은 17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큰게 저렴하고, 요거는 이제 개짱어라큰 놈인데요. 요게 지금 키로에 8,000원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삼치 5마리 들어있어요. 요거 한 짝이 요 사이즈는 45,000원. 지금 물메이가 나오긴 하죠. 요거는 3마리가 한 짝에 2만원. 깔라미라고 해요. 이런 거는 12마리, 1마리한 짝에 5만 5천 원. 이거는 몇한줄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4천 원. 이거는 이제 무늬 오징어인데요. 오늘은 세마리한 짝에 5만 5천 원까지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냉동 오징어가 새우 된 거예요. 20마리 한 짝에 지금 7만 5천 원. 한 새우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 한 짝에 지금 2만 5천 원. 중화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마리에 600원. 600원. 그다음에 대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마리에 1500원. 한마리는 어, 마리에 1 1원만 마리에 5 0원 네, 김장철이라 동백가 계속해서 나와요. 동백 화는 얼마씩이에요? 4 5 0 0원 6만 원. 보통 저한개짜기한 7, 8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십삼번 초본 수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귤에 15,000원 군이 되고 갈치 20마리가 5만 원. 삼치 8마리가 4 3 0원대기 2마리 2만원, 1마리, 토막, 10kg, 5천, 골뱅이, 2만 원, 한 마리 12,000원. 광막 17로 65,000. 이2 8 0 자연산 대하 20마리 4,000. 거의 2 어, 팥파, 팥파, 하나 1만 원. 니다 문어 킬로에 4만원. 통치 5마리가 얼마지? 3만 3 0원 아마에비 한짝 3만원. 자 20마리 28,000원. 또 6만원 이거 4만원이요. 낙지 25,000원. 양미리 15,000원. 고등어 10마리가 35,000원. 총알 오좀 오늘도 뭐, 네 마리, 사만, 네 마리, 육만. 오어은키 오징어는 앞에? 키네, 만칠천원. 저가자미 어, 삼만삼천원, 다섯 마리. 물가자미 만이천원. 반때미, 열 마리, 삼만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C13은 영남하기로 왔습니다. 어, 어. 20마리짜리, 저거 2만원. 과자미 젓가자미 2만원 아 이거 그냥 13,000원 예 무늬오징어 38,000원 3만 아무거나 3만원 얘는 25,000원 예 아구는 2만원 25,000원 2만 아구는 엄청 싼 거니까 못갈치에 목풀 거예요 1 0 마리에 4만원 자 이게 뭐지 금태 금어한 금태. 상자에 3만원 8만5천원짜리